내 기억은 진짜 너무 가만가만해가지고. 그쵸, 저희 기억이 잘안 나긴 해. 어, 저,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 <웃음> 어,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요? 안녕. 안녕.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할까요? 네,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원, 투, 카네으로 해야 돼요. 원, 투, 카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 네, 네. 선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유닛 이 라이브를 해볼 는데요 그렇죠. 처음이어가지고, 네,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녕. 안녕. 둘이 어떻게 친해진, 친해지게 된 건지 궁금해 파트2 때 갑자기 친해져 있어서 놀랐어 어떻게 친해졌죠 저희가? 아네 저는 저는 기억나는 게 사실 저랑 제이 형이랑 파트1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친해진 적도 없었고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막 그때 막 녹음도 하면서 막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같이 기억... 막 레슨도 하면서 친해지 진짜 근데 그때 기억은 진짜 너무 강뭄강뭄 해가지고 진짜 그렇죠. 저도 기억이 잘안 나긴 해 그냥 그때부터 조금 조금 씩 지내지다가 윤희이 한두 번 해보고 같이 음. 뭐 이렇게 무대도 한두 번 해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 드시고 이렇게 지내신 거니까 그때 재이형이한 말이 기억나는데 그막녹여갈때막 처음 저랑 재이형이랑 얘기했을 때막재이형이 너가 진짜 막 안무 배우고 싶으면 내가 막 알려주겠다고 막 그때 되게 막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진짜 기억나요 진짜 요즘 고마웠던 멤버가 있나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고민 있을 때도 제이 형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제이 형이 되게 해결방안도 잘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제이 형한테 물어보거든요 물론 다른 멤버들도 정말 각자 고마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최근으로 따지자면은 그래도 제이 뭐 형?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 왜 고마운 다면 말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워낙 너무 많고 뭐 하나에도 되게 집착도 강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한시름 놓고 싶을 때가 좀 많은데 해맑게 좀포지티브 퍼지티브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은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 그런데 저한테고맙 거예요. 음, 특히 아, 네. 제이형이랑 저랑 진짜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응. 나는 게임, 게임 아이디만 들때 닉네임 지는 데만 3시간 걸면서 저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그런 건 10초 안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안녕 <웃음> 둘이 MBTI 상으로 붙어있으면 절대 입을 다무지 않는 조합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저는 ENFT인데 제가 최근에 MBTI를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임, 인프제였나 IN. i 그치? 인프 j 예, 네, 그게 나왔어. 희생용량 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인프제가 나오고, 뭔가 요즘 되게 막, 이게 스케줄이 다면날 짜여있고, 뭔가 계획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용량이 있지 않나, 생각이 는것 같아요. 나는 아마, ENGP였나? 제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한번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빠지면은, 진짜 말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갑자기 갑자기 어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요. 어어어 어. 아, 어 오, 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좀조 갑자기. 네, 저희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아, 나그네. 저희는 그냥 엔진분들한테 인사하러왔습니다잘 네. 씨요. <놀람> 파이팅. 진짜 갑자기 들어오고 갑자기 어, 가고. 버오 저... 즐거운 브라이브. <웃음> <하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그리고 잘 타냐? 저는 진짜 잘 타요 저는 음. 진짜 잘 타요 저는 자이로 드롭이랑 바이킹 빼곤 다 타요 바이킹이 뭐가 무서... 바이킹이라는 바이킹이라는 좀 무서워? 바이킹이라는 점무서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놀이 운래중 하나인데 나는 바이킹이 좀 무섭더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 떡볶이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떡볶이 먹었어 <웃음> 저는 스테이크 아니면 파스타 좋아합니다 선우와 제이의 공통점? 말이 많은 거? 말 많은 거? 응 안녕 그럼 좋타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도 재밌게 놀았고 다음에도 좀더 재밌고 다양한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n 하이픈의 유니퓨의 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이 선우였습니다! 안녕! 오좀잘 맞았어! <웃음>